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어, 포구급 둔전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이 현장은 지금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 그래서 초등학교 정말 바로 앞에 있거든요. 횡단보도 하나만 딱 바로 앞에. 건너시면 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초등학교를 또 도, 도보통학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치적인 입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이고 초등학교뿐 아니라 앞쪽으로 뭐 마트나 은행이나 기본 생활권들을 모두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고 평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어, 도보생활권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둔전역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에버라인 경전철을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용면적은 지금 22평으로 실사용면적도 22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분들과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한 이제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총 7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조건도 굉장히 좋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오실 수가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